네 오늘은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콜옵션에서 9배가 터졌는데요. 그때의 종목은 콜 327짜리였습니다. 이것이 저점은 0.04였고 고가는 0.08이었습니다. 그래서 9.5배 터졌죠. 100만원 투자했으면 950만원이 되었다는 뜻이고 1000만원 투자했으면 9500만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그래프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0.04까지 내려갔다가 0.08까지, 0.38까지 올라갔죠. 5분봉 선물 차트는 이런 상태를 그렸고요. 1봉 차트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주체별 동량은 외국인들이 콜 31억 매도하고 푸드옵션 12억 매도하면서 양매도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식을 사고 선물은 파는 양매도장이었죠.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